국제사회의 역사 속에서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정의했을까? 아주 먼 옛날 인류의 세계관은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서양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기에 장애와 관련된 역사도 서양을 중심으로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좁은 세계관 속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는 장애라는 것을 과학적이지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은 하나의 토템 사상으로 단정지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신의 벌을 받는 사람, 전생에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인식했죠. 그러나 중세에 들어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사상의 보호활동이 이어졌는데 영국의 한 왕은 여자에게 정신이 팔린 나머지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목적으로 뜬금없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가톨릭교를 포기한 영국은 수도원이 문을 닫게 되었고 수도원에서 보호받던 장애인들이 길가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또한 당시 사람들은 잘못된 장애에 대한 관념에 젖어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차별과 학대로 대했고 오로지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만 인식했었습니다.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서양은 장애를 마치 종교적 의미가 부여된 인간의 부정적 모순이라 단정지었던 것이죠. 갑자기 18세기에 들어 서양 사람들이 장애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기존 장애에 대한 관념이 아닌 원인을 찾기 위해 나름 노력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장애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고전적 관념에서 벗어나 의학적 방향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런 접근은 또 다른 인류의 대학사를 만들어내며 우수한 유전자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장애라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싶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대처하고 싶어했죠. 제1차 세계대전을 끝마친 세계는 국제사회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조직체가 필요했고 이에 맞춰 미국의 제안에 부합한 국제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이었죠. 상임이사국 이름만 들어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만큼 지지무진했던 국제연맹. 허술하기만 했고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자본만 일으켰던 국제연맹은 금세 해체됐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는커녕 당시 팽배했던 제국주의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야 말죠.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을 지르며 완고하고 안정적으로 국제정서를 이끌 참신한 조직체를 갈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주요국 즉승전국을안전보장 이사국으로 한 국제연합이 참설되게 됩니다. 국제연합은 세계전쟁으로부터 입은 각국의 원산 복구 진행과 평화 구축을 위한 결의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인본주의적 선언과 권고를 단행합니다. 그중 국제연합 산하단체인 세계보건기구 WHO는 1980년 국제장애 분류를 발표하며 장애 개념들을 모든 국가가 적용할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제장애 분류는세가지 장애 개념으로 손상 기능제약 사회적 분리를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장애를 통한 손상이나 기능 제약 측면보다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에 강조하고 있으므로 사회책 입론을 부각시켰다는 거죠. 그 이후 1997년 세계보건기구는 국제 장애 분류를 국제 표준으로 놓고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장애 개념과 범주를 발표하기에 이르는데 그것이 바로 국제 장애 분류 2입니다. 국제 장애 분류 2는 기존 유지되던 장애의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두 가지의 개념을 하나로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 개인이 경험하는 장애를 3차원의 추, 손상, 활동, 참여로 제시하면서 손상과 활동은 개별적 모델의 개념으로 설명했으며 참여는 사회적 모델의 환경으로 설명하죠. 2001년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의결기관인 세계보건위원회는 국제장애분류2를 계승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는 국제장애물류투가 진행되는 과정 중 5년의 현장검증을 바탕으로 국제질병분류체계와 병행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장애라는 것을 구분하고 규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분명한 것은 장애가 있던 없던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좀더 체계적인 구분을 통해 제대로 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다름이 차별이 되는 세상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고대의 미신을 바탕으로 한 장애의 개념이 인류의 진화와 발전을 통해 근본적 이유를 찾기 시작했고 의료적 원인에서 사회적 원인을 기초로 하는 장애 개념이 확립되었다는 것이죠.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다르다고 폄하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권리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